안녕하십니까 맥스 김입니다. 오늘은 그 부천의 원미산에 진달래 축제는 못하고 진달래가 많이 피어 있는 동산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입장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번 여기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부천시 종합운동장입니다. 여기 부천시 이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앞에는 벚꽃들은 좀 피어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지금 서로가 물어보고 그럽니다 입장이 될라인지여기 어, 한번 음, 보겠습니다 아, 꽃들은 굉장히 만발했고요 저기 목련꽃하고 지금 진달래꽃 저 산에 진달래꽃이 지금 다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어, 그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원미산 진달래축제 오신걸 환영합니다 <웃음> 당신 친구들 오늘 영상의 멋진 모습을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마스크가 왜 그래요? 어 그래요? 튀고 싶어서 그래요? <웃음> 자 저기 일로 오세요 이제 이제 왔으니까 저쪽으로 올라가 봐야지 아니 못 갈지 갈지는 이제 가봐야지 저기 사람들이 올라가요. 응. 가세요. 기본적다 응. 보이고 있습니다. 응. <웃음> 되게, 되게 넓다, 이게. 아유, 여기는 부천시 종합운동장입니다. 원미산에 진달래 촬영을 왔었는데 촬영을 못하고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같이 오신 분들, 그 일행들, 지금 사진 찍어주고요. 자 주차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바람 쐬러 가는데 한 말씀 더 하셔봐. 한 말씀 하셔. <웃음> 한 말씀 오늘 진달래 보러 갔다가 그냥. 막아놔갖고 그냥 가네. 네, 그냥 아니, 간다고? 그 좋은데,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좋은데. 공천 대공원에 지금 한번 빌렸다가 오자고요. 그래요? 네. 나와서 곧은 아직. 여기 좀 한번 가봐요 제스처도 없어 자 아, 지금 저기 인천대공원에 지금 왔습니다 목욕버은는 활잡혔네 여기 목욕이 항상 일찍 키고 일찍 키고 많이 가 있네 주차비가 3,000원입니다 주차비가 여기 인천대공원입니다 인천대공원 받으면은 약간 그 비리가 있으니까 음. 다 카드로, 요즘은 다 카드로 결제하긴 해요 좌측으로 가 볼게요. 여기는 인천대공원입니다 저좌측에 주차장이 조금 비어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인천대공원입니다 인천대공원 인천대공원 입장하겠습니다 인천대공원입니다 아우 개나리꽃이확 였습니다 여기는 인천대공원입니다 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인천대공원입니다 아우 저 주차장에 차들이 엄청 많이 밀려있네요 주차장에 차들 좀 보십시오 자, 그래도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인천대공원입니다 메타세카이어라고 했나 저게? 나본가? 메타세카이어. 아, 아, 여기도 역시 산수위는 폈습니다. 아, 이 바람들 세느라고 많이들 나왔습니다. 지금 저기에 보니까 텐트들도 많이 치고 있네요. 자, 기념사진들 찍으세요. 아, 저기 간데 속그리가다려리기다 아, 저기는 이제 상수이고요. 여기 진달래입니다. 진달래. 음, 진달래 것들이 바람에 나뉘고 있습니다. <웃음> 자기들로 찍어달라고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음. 진달래 것입니다. 여기 이제 뭐, 자전거 대여서도 다문 닫고, 뭐, 상점도 다문 닫았습니다, 지금. 어드벤치. 여기, 저기, 제네달 기철 피지오는 애들, 얘기 네. 여기는 인천 대공원입니다. 내라요 그 거기 어때요? 나오니까. 여기 너무 당신만 좋은데. 마스크 썼네? 요 빨리 잠깐 벗었어요. 어때요? 나오니까 네. 시원해? 요 네, 시원하고 너무 오, 좋네요. 그렇죠? 가슴이 탁 트이는 것같네요 음,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음. 네, 이제전 마스크는... 세계로 얼굴이 다 나갈 텐데. 아, 괜찮아요? <웃음> 그럼요다 <웃음> 나가죠. 자, 전 세계로 다 나가겠지. 엄마? 그리고 나가 그럼요. 그럼 잘 찍으면 어떻게 찍어야지 아, <웃음> 있는대로 그냥 찍으세요 자연스럽게 <웃음> 네, 자연스럽게 어, 뭐? <웃음> 여기는 인천 세공원입니다 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 그 인천대공원에 와서 바람 쏘이고 이제 마무리 합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인천대공원입니다.